그거 말해줘, 나 군생활 어땠어? 드는 느낌은 네, 지금 수업 준비는 거의 다 했고요 이제 곧 수업 시작하는데 오늘은 저한테 좀 특별한 음. 날이에요. 왜냐면 제가 저번 날에 말했잖아요. 군포에 친구가 없다고. 친구가 없어서 너무 외롭다고. 근데 제 친구들이 오늘 군포에 놀러 온대요. 와. 저도 솔직히 엄청 오랫동안 못 봤어요. 맨날 이렇게 카메라 보고 혼자 얘기하다가 처음으로 사람이랑 대화하는 장면을 좀 보여드릴게요. <웃음> 아 내가 진짜 진짜 친구 잘다아가지고 백을 당하는구나. 너무 떨린다 근데 너무 아, 뭘 떨려? 어떻게 하냐고 근데 이거를 근데 진짜 야 일반적으로 남자 두명 만나면 맥주 이렇게 짠하지 않냐? 야. 소주나 이런 거 먹는데 그래 소주나 이런 거먹는 우리는 어. 야 진짜 우유 언 어. 아이스끼리 나이 서른 둘이야 여기 한번 보여줘라 서른 어. 둘인데 이제 딸기 우유 초고 우유 근데 진짜 네가 우리 집 처음 왔잖아 진짜 소감이 어때 솔직히 야 우리 집 어때? 아이고. 그러면은 또니팬 네 떨어질거 아 괜찮... 어때요 솔직히? 일단 나는 굉장히 응. 좀 깔끔한 편이거든 솔직히 어. 안 그래 보일 수 있지만 어. 근데 이집딱 오는 순간 어. 더러운 편에서 간다 아 진짜? 너나 <웃음> 정리 정리했는데 아니, 진짜? 정리한 거야? 그러면 굉장히 심각하네 <웃음> 그리고 원래 어. 그런 게 있어 집을 딱 어. 봤을 때이 어. 집이 깔끔하냐 안 깔끔해 어짱싫아 변기? 어아 근데 가. 저거는 어쩔 수 없어 나 오기 전부터 저랬는데 근데 청소를 네가 야너 생긴 거랑 다르게 깔끔해 내가 되게 그런 거 민감해? 가지는 못해도 기본적인 건 지키려고 하는데 아 어. 내가 기본도 안 돼? <웃음>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어. 여자분은 못 데리고 온다 정도 어아 어, 나도 만약에 여자고 왔으면 저거 해놨을 거 같아 아 그래? 근데 어. 네가 오는데 내가 굳이 저거를? 아 그건 맞는데 어. 틀린 말은 안 하니까 어 알겠어 아니요. 괜찮아 음, 이런 거 솔직하는 게 좋아. 음... 그거 말해줘. 나 군생활 어땠어? 아, 군대 때넌내 후임이었잖아. 내가 12월 군번, 너가 3월 군번. 나 어땠어? 순간이는 약간 사실 뭐딱한 마디로 묘하게 되기 힘든데 딱 그런 느낌은 착하고 밝고 약간 긍정적인 에너지. 왜냐면 군대 생활이 대부분. 보기 싫어하는 경우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억지로 하는 부분이 많은데 거기서 이제 항상 밝고 기, 보면 기분 좋아지고 아 보면 기분 좋아질 정도야? 뭐, 정도지 <웃음> 어. 나서가지고 뭐든지 하려고 그러고 그런 면 또 항상 또 우리가 뭘 했냐면은 연등이라는 걸 했잖아. 아, 연등. 아, 맞아. 우리 공부, 공부 팸. 약간 우리가 이렇게 응. 만난 것도 지금 응. 보면은 다 열심히 살았고, 그지? 그지? 밤에 10시에 원래 자야 되는 데 와, 어, 남들 잘때 우리는 공부했잖아. 어, 10시부터 12시까지 연등이라는 걸 응. 했는데, 너는 그때 책 읽었지? 기억을 하네. 어책 읽었고 응. 나는 자격증 공부하고, 나는 책도 읽고 응. 중국어도 공부했잖아. 응, 음, 맞아 너 어, 중국 어 공부했잖아. 그래가지고 저거. 내가 너 내가 너한테도 그런 거 감명 많이 받았고, 응. 너가 참 열심히 산다는 게 있었고, <웃음> 우리 연명 템이 있어가지고 음. 지금도 약간 음. 열심히 사는 애들끼리 잘 지내기도 하고 또 지금도 보면은 잘 됐고 음. 그런 거 보면서 열심히 지냈지 재밌고 기분 좋아지는 어. 고맙다 어. 지금 내가 음. 카메라 켰다고 이러는 거 아니지? 아니 진짜 근데 이거는 내가 안 좋아하면은 안 만났겠지. 승관이의 가장 큰 장점은 뭐였냐면 어떤 얘기를 해서잘 받아준다. 어. 근데 약간 그런 뜻을 좋게 말하면 그건데 안 좋게 얘기하면 약간 호구처럼 봤다는 거야. 아 아니, 그게 아니라. 그건 아니야. 아니 그냥 그런 느낌이 아니고. <웃음> 근데 그렇게 봤잖아 나를. 아니. 너나 군대 때야 말만 선임이지 날 호구로 봤잖아. 알겠다 솔직히 말해서. 아니 그런 게 아니라. 워낙 착하고 어. 절대 화낼 것 같은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<웃음> 그러니까 나는 기억이 안 나. 나는 기억이 안 나. <웃음> 네. 자, 아무튼 단점이 있다면 <웃음> 여기서 여기서 끝낼라 그래? 는데 장점만 있으면 재미없지. 어, 오케이. 오케이. 군생가 어떤지 물어봤잖아. 어. 단점이 있다면 은좀 음. 눈치가 없다. 아 응. 눈치가 없 그리고 없다. 실제로도 승관이가 문대장할때 음. 승관이를 이제 싫어한다는 후임들 얘기를 내가 솔 차이 들었다. 어, 어. 어. 누구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한두 명이 아니야 <웃음> <어허>. <웃음> <웃음> 아, 아, 아, 아. 우리 군데어어 눈치가 없다는 얘기를 좀 듣긴 했지 눈치가 조금 없는 편이긴 한거 같아 어? 지금도 들어 아 그래? 어, 가끔 아... 가끔 들어 단점.. 거 약간 어? 당한거 같다 아 근데 누가 그랬어? 기억 안나 근데 꽤나 많았어 꽤나 많았다고? 응한 음, 두세 명 됐던 거 같아 오케이 거기까지 응. <웃음> 끝! 이제 끝. 뭐 나한테 한마디만 해줘 여기 보면서 하고 싶은 말아무거나순간이 이제 거의 10년 넘게 본 이제 군대부터 알아가지고 지나게 된 친구인데 지금도 구독하면서 열심히 재밌게 잘 보고 있고 지금의 삶에 있어서 약간 조금의 낙? <웃음> 소소한 낙? 너무 과한 낙은 어, 아니야? <웃음> 조금의 이제 소소한 낙 정도 되는 이런 즐거움으로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좀잘 돼가지고 더 성공하고 지금 승관이 많이 힘들텐데 코로나도 빨리 잘 돼가지고 승관이가 좀덜 힘들었으면 좋겠네 아우 고맙다 아 감동이다 <웃음> 안녕 한번 해줘 안녕 안녕